내려가면서? 근데 그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들 아실거예요. 어, 이미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용사가 검을 가지고 용을 잡는 그런 스토리인데 움직이려면 AD로 움직이고 안에 들어가서 용을 조리, 조지라는 영어가 써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검을 가지고는 택도 없겠지만 일단 검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본다. <웃음> 그녀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어라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는가 어디 너의 일격을 한번 볼까? 삽입 그게 다야? 으아아아아아 검을 좀 길게 만들어줬어 잘했지? 가서 잘 싸우고 와 박쳐 이 자식아! 너때문에 이제 개고생하게 생겼어 검이 조금 길어졌네? 열심히해 R키를 누르면 체크포인트로 오는군요 아래로 가면 100% 돌아올 거 뻔하게 생겼으니까 검을 이용해서 위로 지금이야 아악!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점프가 안돼안 안 되는데 아나 이거 안 할라 했단 말이야 이 게임 <웃음> 걔 고통인 거 나도 알아서 다른 사람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뒤지게 어렵게 생겼더만 아, 아래로 못가 저거 백방 돌아와야 되는 길이란 말이야 아래로 가볼까? <웃음> 이거 봐요, 걸려서 못 가잖아. 핫! 으, <웃음> 씨. 지금이야? 이런 젠장. 좋아, 난 이거 엔딩 안 봐야지. 그냥 아래로 못 가니까 그러지! 아래에 길이 없어! 아래로 어떻게든 간다고? 메데이터 영상 참고하고 가라고? 싫어, 자존심 상해. <웃음> 어? 왔네. 오케이. 개꿀.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되네. <놀람> 다시 왔니? 냉 <냉사비>? 삽입? <놀람> <놀람> 하하, 간지럽구나. 와, <와아악! 놀람> 간다! <놀람> <놀람> <놀람> 오, 야, 너칼 들고 있는 힘이 좀 좋아졌다. 오, 오, 오, 오 오호 오호 어 아, 뭐야 왜 스테이지가 더 생겼어 개 같은 게임 핫 보아라 핫핫 오오 한번에 핫 그렇지 와이지 원라 잘해 보아라 나의 최강의 일격 핫 아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아 근데 징그러 여드름 짜는 것같아 여드름이 아니라 모공 쑤시는 것같아아 왜이래 이거 검이 너무 길어 미친건가 이거? 검이 너무 긴데? 에. 아! 어, 어, 어, 에, 어, 에, 어, 에, 어, 어, 에, 어, 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꼈어 그렇지 <웃음> 어! 이아 <어이씨>. 됐다 <웃음> 슈 어? 아엄마나 위로가게 해줘요 어?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엥? 물음표? 쇼컷이 응. 있네? 삽입. 슉. 아, 깊어. 와, 최고로 긴검. 뭐해? 검이 너무 무거워. 아, 검 너무 길어. 찌른다. 아엄마나올라갈래요 기다려 봐갈수 있어 됐으 가 감이 조금씩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꼼수로 올라간다. 안된다. 30분 안 지났어. <웃음> 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됐다. 아, 됐다. 뭐해? 뭐해? 뭐해? 아, 이대로. 씨 오, 나 이제 계잘 하는데. 오! 하, 걸쳐 임마! 아됐다아 따.. 후.. 후.. 후.. 후너왜못노 자기야 자기 가 갚을래? 난 눈감고도 한다 자기야, 자기야 이거 어? 이거 눈감고 깨잖아? 자기 유튜브 바로 백만 어. 조회수 넘어 이거 진짜 진심 뭐야 이거 짧아 어? 아이 미친 색 세... 좋아 이번에도 꼼초다 될것 같은데. 구차하다, <웃음> 구차하다니. 실력이야. 어, 왔다. 예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야, 처음부터 해. 됐다. 이제 여기에서 이걸 꽂아 가지고. 아 됐다.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웃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메데이터 영상 여기는 봤거든. 이거 내려가면서. 딱 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려가면서 근데 그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 헉! 헉! 오우... 오우... 휴... 자, 그 아이씨, 아! 허허 됐어.. 됐다 우 됐다 자 걸친다잉 걸쳤다잉 그대로 넘어가라잉 아이씨 i t 아좀 아니 뭐해 어디가? 어디가? 어 <목소리> 됐다. 와 기다려라 용아. <목소리> 오빠가 금방 갈게. <목소리> 용이 여자야. 무슨 <목소리> 새아다다귀 <뭐지? 목소리> <가왔다> <목소리> 아줌마, 좋았어요. 나올게. 아이씨 들어가. 아! 이게 양계입니다. 깼다. 15분 만에 깼어. 어때? 잘했지? 자 번외로. 자기야. 아 껴안지만 왜이래뭔 소리야? 손으로 조잡법 갈려쳐주려고 하자 아, AD. 그래? 검으로 가지 말고 걸어가. 어. 찔러 넣어. 넣었다. 심장이 아직 거미 닿지 않아서 죽었어. 다시 고. 아씨 귀찮게 하네. 고장 났어? <웃음> 일로 하는 거 맞지? 일로. 아니? 아, 그래? 아래로 가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던데? 가능해. 잘난 척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어, 어떻게 올랐지? <웃음> 어 구독 보고 있었는데? 언 올랐지? 오 대박 안 보니까 되네 <웃음> 그러게 역시 눈 감고 해야겠어 <웃음> 너무 못한다고? 네가 해봐 그러면 네가 답답한다고? <웃음> 어떤 놈의 우리 와이프 욕한 아니, 너 와이프 우리 희쁨이 욕하지 마라 희쁨이 욕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어. 존나 못하네 1 5분 만에 클리어 한 플레이님 버서스 1 3 분째 같은 자리 히포님 님 어디 있어요? 나님강할 거예요. 누구야? 어? 올라가는 일만 어 샥! 둘예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예 오케이 둘둘 하나 둘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다시 오케이 아 다시 오케이 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a n k you.